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3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5강도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제2절의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유료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9조 준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 먼저 피보험자 등에 대한 일반선박 또는 유료저장구선유료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제17조를 준용하는데 보험자 등에 대한 일반선박 또는 유료저장구선유료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입니다. 법 제16조 제1항 법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을 법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가 손해배상보장계약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 소송의 관할권은 보험자 등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또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권자의 주소지, 뭐 이행 의무지라고 하는데요,의 법원, 압류 가능한 보험자 등의 재산의 소재지 법안, 유료염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안, 뭐 이러한 것들인데 선박연료입협약제구조의 규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업소도 재산도 없는 보험자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소가 없는 자가 손해배상액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만 지정해도 뭐 충분하다고는 보지만 손해배상액 지급청구 사건의 심리에 대해서보다 적절한 법원의 관할을 인정해야 하고 국내의 관할권의 분배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유료오염손해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을한 것입니다. 이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직접청구의 소유관할권을 종합해보면 유료오염손해의 발생지 법원,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법원, 압류 가능한 선박 소유자의 재산의소재제의 법원,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다른 법원에서 정한 법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어, 법률에서 정한 법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유료용 배상절차규칙 제 1조에서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어, 정하는데요,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관할은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보험자 등이 부산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8조를 준용하는데요.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 어, 관로 여고 책임협약 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은 제외한다. 관로 닫고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한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에 대하여 손해배상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관료열고 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 관로닦고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신청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 또,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및 재급 발급이라는 제목의 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항, 법제 49조에서 준용하는 법제 18조 제1항을 있으면 관로열고, 이하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라 한다. 걸로 닫고, 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관로열고, 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걸로 닫고, 또는 별지 제7호 서식, 관로열고, 유료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 걸로 닫고, 에 따른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발급 관로열고, 재발급, 관로닫고 신청서에 규칙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 관로 열고 재정 보증, 관로 닫고 계약증서 또는 보험, 관로 열고 재정 보증, 관로 닫고 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항 규칙 제 구조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8호 서식 관로 열고 일반 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관로 닫고 또는 별지 제 9호 서식 관로열고 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관로닫고에 따른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 관로열고 재정보증 관로닫고 계약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규칙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험 관로열고 재정보증 관로닫고 계약유효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관료열고 관로 재정보증 관로열고 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관료열고 일반 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관로답고 또는 별지 제7호 서식 관료열고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 관로답고에 따른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발급 관로율고 재발급 관로닫고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규칙제9구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조의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11조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규칙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 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또 제12조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관로율과 일반 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관로닫고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 관로율과 유리저장 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 관로닷고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자 이들 조항은 법 제18조를 준용한 것인데요. 일반 선박 또는 유리저장 부선에 대해서 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증명을 위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과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신청과 관련해서는 보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어, 보험자 등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무선의 선박 소유자 인데요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서 보험자 등도 이 법에서 인정하는 보험자 등에 해당됩니다. 아, 신청은 선박소유자 본인이나 할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 자체는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박연료협약의 유최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반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아, 선박연료협약 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명서는 선박등록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해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외국 국적을 가진 일반 선박이어도 그 나라가 선박연료협약을 비치약국인 경우에는 어, 이러한 등록국에서는 선박연료협약에 기해서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의 선박이라도 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항해에입출항 계류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들 선박이 이법의 요건을 충족한 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외국국적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에 대한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량행위인데요. 결국 이러한 일반선박이나 유류저장부선이 국내항에 입항, 입출항하거나 기항 또는 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뭐 해석이 됩니다. 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어, 실무상으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어,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하려는 자로부터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성질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의 선박에 대해서 손해배상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데요. 어, 손해배상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손해배상보장계약이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이는 곧선박의류유협약의 그 요건을 충족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의해서 그 계약이 선박연료위협약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양식은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손해배상보장계약의 종류,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 어 또는 관로율과 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이나 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재정보증 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재정보증 계약 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지방해양수산청장 어,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손해배상 보장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당의 선박 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이를 사실 확인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보장 계약서의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발급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 손해배상 보장 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즉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 또유류저장부선에 대해서는 별지제 7호 서식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어, 이때는 이제 재발급에 동그라미 쳐서 표시를 하고 해야 되겠죠. 시행규칙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나 재정보증 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입니다. 두번째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번째, 시행규칙 제 9조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에 따라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 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또는 제13조에 따른 변경 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제 18조 제13항에 따라, 법제 1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한 장당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하고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 어, 제13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또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행 규칙 제12조 제1항의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보장 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19조를 준용하는데요. 손해배상 보장 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입니다. 제1항 손해배상 보장 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 제2항, 법제 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고인에게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료형용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3조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제1항 어,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어, 일반 서식, 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관련고 유류 저장 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 답과에 따른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보험 등 관로열고 재정보증을 닫고 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자이 조문은 법제19조를 준용해서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의 신고의무와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 계약서의 발급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기재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에 기재된 손해배상 보장 계약의 효력을 잃은 경우 또는 법제 1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당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 1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상이 변경된 자는 시행규칙 제,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 4호 서식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상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재상의 변경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제구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하는데요. 변경사항은 선명의 변경, 선박소유자의 주소변경, 보험자 등의 명칭의 변경, 보험자 등의, 등의 주소변경 등이고 손해배상보장계약의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이를 신고하고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 상에는 가능하면 정확한 기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기재사항의 정정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법제 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고인에게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되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어, 변경이 생긴 본래의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유효기간이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제5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0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 0 0 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둬야 한다. 제2항,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항소에 갖추어둬야 한다. 제3항,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 의 일반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둬야 한다. 이렇게 3개 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무선에 대해서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선박의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류 저장 무선의 경우에는 선박 내에 비치하거나 또는 선박 소유자의 사무실, 주된 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선내 비치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 선박이라는 것은 선박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일반 선박을 얘기합니다. 선박법 제2조에서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법인 위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얘기합니다.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이 이조문의 적용을 받는데요. 대상 선박의 범위는 결국 선박법상 한국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취적성과 같이 대한민국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 선박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고는 일반 선박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이 실효한 때에는 당해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증명서를 비치하고 있다고 해도 이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류 저장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해배상 보장증명서를 유류 저장부선 또는 유류 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둬요 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갖추어두지 않고는 유류저장부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는, 주로 항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를 저장하기 위해서 고정되어서, 일정한 수역에 정류한 상태로 유류를 저장하는 그런, 자력항행을 하지 못하는 선박, 즉 바지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선내에 비치할 공간이 어 마땅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내에 비치할 수 있을 경우에 선내에 비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비치해도 어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이 실효한 때는 당의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갖추어 두고 있다고 해도 이조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또이그 유효한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내 또는 주된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선박의 경우에는 총톤수 1 0 0 0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의 경우에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춰둬야 합니다. 어, 외국국적의 일반선박이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선박은 물론이고 아무런 국적도 보유하지 않는 일반선박도 포함됩니다. 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국량이 내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 자 이상 그 제35강 강의를 대충 마무리했는데요. 예, 오늘 강의에서는 일반 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시점 절차와 선내비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설명해 봅시다. 다음은 외국국적선박이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비치하지 아니하고 국량이 입항할 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봅시다. 아, 이상 제3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